제 몸이 50대 60대 에서도 좀 날씬한 편인데 배가 좀 나온 편입니다 배가 지금 170에 음, 허리가 35 팬이 입은 36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옷을 이렇게 배가 나와서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이 여기 에 짧아요 밑이 이걸 미디라고합니다 미디어 그래서 그냥 작고요 뒤에가 남아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여울지듯이 막 남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뒤에는좀쳐낸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이 앞에를 보면은 이 앞에를 달아냈습니다. 밑에 단을 잘라낸 것을 가지고 여기를 달아냈어요. 이렇게 보면 달아냈죠. 이렇게 사부사면 미디가 짧아가지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짧아서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미이 짧아서 이렇게 달아내서 제가 입었는데요. 배를 약간 헐쭉하고, 배를 좀 안으로 들어놓고, 옷을 이렇게 입어야 정상입니다, 옷이. 이렇게. 배가 조금만, 조금만 더들어가졌으면 좋겠죠. 근데 배가 지금 안 들어가서,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해도 좋고, 뒤에 여기도 좋고, 허벅지 밑에 여기도 보면은 우는 게 전혀 없죠. 바지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양복을 입었을 때 이렇게 해서 딱 바지가 봐야 딱 옷이 좀때깔이 난다고 할까요 힙도 좀때깔이 나고 제가 좀 힙이 좀 없는 편인데도 힙이 있게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둥그렇게 남자고 여자고 바지는 허벅지의 곡선입니다 힙의 곡선 이 곡선이 잘 나와줘야만이 잘 나와줘야만이 뒤에서 뒤태가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뒤태가 좋아야죠 그리고 보면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여울지는거 그래서 이렇게 딱무면은 구두를 딱 신어도 어느 구두를 신어도 딱 멋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달아내는 거 지금 여기 보면은 지퍼가 여기까지밖에 안오거든요 이렇게 됐죠 단아낸부분이앞마이 앞마이 고마대를 여기를 보면은 고마대를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옷이 원래 이렇게 되있었던 옷이에요 근데 제가 밑단을 수선하면서 나무로 원단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아낸 겁니다 그럼 옷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옷을 지금 정상적으로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옷을 올려서 딱 이렇게 입었을 때 하고 제가딱 1인치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하고 폼이 어떻습니까 폼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손님들도 이새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쳐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치 옷을 입고 어떻게 뭐 하면은 이런 상태의 옷이 나오는가를 얘가 설명을 하면서 고치는 것도 찍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노가디스산 정장의 아래톨입니다 바지 헨치 근데 이렇게 허티를 안하고 이렇게 며을때 허리가 약간 크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줄일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밑에 허벅지 쪽에 이렇게 보면은 옷이 노을이 질 거예요. 파도처럼. 노을이 져요. 근데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 고치는 방법이,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뒤를, 뒤, 에 엉덩이 쪽에를, 제 이렇게 보고. 엉덩이 쪽을를한반인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올리니까 없어지잖아요. 지금. 거울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엉덩이 곡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렇게 그거를 보고 이렇게 보면 뒤에가 이렇게 막 여울이 지면서 곡선이힙 곡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힙이 밑잡입니다밑잡 밑자.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재단에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재단하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는 여울이 제가 있고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런 게 없어지죠 이곡선들좀 살아나면서 그 재단할 때 아주 어, 조금이에요 한 벽지 한장차인데 옷을 입었을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해서 많이 좋은건 아니고요 중급이나 왕급이나 이렇게 정잣자 한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기술자들이 잘안알려 주거든요 그것을 좀 공유를 해 가지고 따르케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싹 공유를 하면서 1러로 어, 자막도 올리고 영어로도 자막으로 올리고 또 한국 자막은 안 올리고, 말로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기술의 노하의 차이는 이만큼이다는 거. 1장 차이라는 거. 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으셨다면, 제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고칠 건데요. 고칠 때도 이렇게 보고 고치는 거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면서 고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지를 수선을 하는데요 신사고 바지를 이 바지는 기성복 바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나온 옷이에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60대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기성복을 그냥 입으면은 옷이 맵시가 안납니다 이리 맵시가 안 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맵시 나게끔 딱 고쳐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이 렇게 볼게. 38이고요. 저는 기장이. 이렇게 해서. 기장, 맨 처음에 이제 기장을 먼저 잘라내면 됩니다. 38이고요. 시접은 2인치를 주면 됩니다. 2인치. 2인치를 주는데, 옛날에는 티판이 약간 크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일자로 해도 됩니다. 일자로. 여기 잘라낼 거고요. 응. 여기 이제 잘라내는데 접을 자리 나중에 뜯어서 이게 이제 8인치에요 기장 이 근데 저는 7인치 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반인치 정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장에서 실제 2인치 를 주고 반씩 잘라보는 거예요. 이 원단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왔면 됩니다. 이거 넣고 표시를 두고 안쪽을 뚫을 거니까 안쪽만 표시하면 됩니다. 안쪽만 한쪽으로 줄일 거예요. 이거 양쪽으로 줄일 거 아니. 그 다음에는 옷을 이렇게 뒤집고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바지를 고칠 때는요. 남성용 바지를 고칠 때는 항상 뜯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뜯어야 됩니다. 일할 때도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고 뜯을 때도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됩니다. 뒤판은 여기를 먼저 뜯겠습니다. 이렇게. 허리 좀 줄일 거니까요. 여러 군데 뜯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허리는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은, 위중으로 박아져 있는데요. 위까지다 박아졌네요. 이거 사거리. 터지지 말라고 열렇는 해놓은 겁니다. 달아지지 말라고. 또 박아야 될 거니까, 그거는 다 뜯지 말고요. 손 곳으로. 보면은 이중지로 여기까지 박아놨잖아요 지금.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여기를 좀 박아놨는데요. 이곳은 지금 미리서 뜯어줘도 되고요. 나중에 뜯어도 되고. 미리서 미리서 뜯었을 경우에는 한 번에 쫙 뜯으면 됩니다. 나중에 할때 칼로 해도 되는데요.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뜯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이두 줄로 박혀 있습니다. 여기가. 두 줄로 박혀 있고 이쪽이 두, 두 줄로 박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두 줄로 박혀 있는 쪽을 먼저 뜯습니다. 근데 네. 소리가 나니까 제가 포항을끄습니다포항을 포항을 끄고 하는 게쫙가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두 줄이에요. 두 줄이잖아요. 여기 두 줄이고 여기가 한 줄이고. 그럼 두줄 쪽은 위에서 여기 쫙 뜯으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근데 이제 양복점에서 옷을 맞춘 옷이나 고친 옷들은 뜯으려면 영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딱 이렇게 했으면 한쪽으로 줄일 거니까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일자로 그대로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있죠.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딱 하세요. 저는 옷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요그 응. 다음에 이것은 두 줄이 밑에 가 있으니까 밑에서 그 다음에 또 밑단을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아 이런건 여기다가 놓고 반대편 잡고 약간 당겨주면서 딱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무시하고 그냥 반드시 잡으면 됩니다 반대편에 그래서 이제 뒷판으로 가야 되겠죠 뒷판을 재단을 해야 되니까 지퍼를 잠가주고요 이 요령만 알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요령만 딱 알고 있으면은 해서 손님들이 옷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서잖아요, 큰 거울 앞에. 서면은 딱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런데 손님도 압니다. 본인이 옷을 입었을 때아 이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기분이 좋으면 손님 표정을 보면은 손님이 쉬고웁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사이 적어서 안보이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옷 입었을때 하고 엉덩이가 남아가지고 좀 컸었잖아요 크고 여기가 여울이 막쳤었잖아요그 부분을 지금 쳐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박혀있는게 어떻게 박혀있냐면은 박혀있는 선이 이렇게 지금 이게 완성선입니다 이 완성선을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있잖아요지 차가 궁뎅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뎅이 아주 큰 사람 힙이 오리궁뎅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힙이 오리궁뎅이 아닌 사람은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국민 면 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하여 보면은 허리를 조금 줄일 건데요. 그냥 가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재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정석을 벗어나서 저는 지금 재단을 할 거거든요. 힙이 약간 좀 튀어나오게끔 멋지게끔 재단할 겁니다. 음, 카메라에서 잘 보이게끔 파라색 그래서 여기는 일자 이렇게 수선할때이 곡선을 주면서 이게는 지금 앞판입니다. 이쪽은 지금 뒷판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아져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가지고요 지금 제 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5인치 에 지금 아까 그 박힌 선을 보니까 4인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약간 좀 저는 좀 길게 해 주겠습니다 한 여기에서 제가 재단하는 데서 보통 기본이 4인치 바인데 5인치로, 밑이 조금 짧 짬도 되니까, 아니 5인치 안 하고 4인치 반으로 할래요. 그냥, 뒷판을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를 4인치 반, 이렇게 보면은, 이게 5인치 하면 편합니다, 편하게는. 근데 폼이 안 나요. 4인치, 4번의 상 정도 해주겠습니다. 왜좀 왔다 갔다 하면 다 정신이. 그러면 이걸 그냥, 그냥 쭉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가위질 할 때는요, 항상, 가위를, 자꾸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지 이게 지금 네 조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유양 줘서 이 정도는 천에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천에도 그래서 여기 가위질할 때는요 그냥 콱 눌러버리지 말고 가위가 이거 휘어봅니다이렇할 때는 그냥 손을 딱 잡고 손을 딱 눌러주고 나중에 이 끝을 가가면서 끝을 가가면서 끝에는 1cm만 넣는 겁니다 이 곡선을 잘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밑에 곡선이 잘 나옵니다.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대충 돌리놓으면 안됩니다. 이 선대로 딱 돌려놓으면 됩니다. 딱나도맞춰 이만큼은 지금 쳐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 재봉선하고 여기하고 안 맞습니다. 크고 좋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거를 맞춰주고요. 제가 반인치도 쳐낸다고 그랬죠. 7인치 반 이거 8인치 반이기 때문에 7인치 반으로 그래서 여기를 손을 자연스럽게 빠한 대단히 놔줘야 됩니다 놔주고 여기서 재단을 하면서 반인치만 지금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좀 완성선 인데 반인치를 줄일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가 무릎선이거든요 재단하는 방법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선 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은 음, 여기가 장단지가 큰 사람들이 적어버려요 사선으로 약간 가게끔 사선으로 여기서 사선으로 올려서 제가 아까 입었을 때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너무 크지 않습니다 약간만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줄이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줄여요 조금만 한 5mm 정도만 5mm 5mm 6mm 정도 이렇게 세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자, 이렇게 될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완성선이, 원래가 여기였는데, 이만큼 쳐내준다 그랬잖아, 제가. 이게 완성선. 허벅지에 그 우는 양, 이렇게 노을이 졌었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 그걸 지금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에서 쳐주는 겁니다, 남는 양만큼. 지금 보면은 완성선이 잘 안보이니까 제가 완성선을 그려놓고요 원래 있었던 선을 그래야 얼만큼 재단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로 찍다 보면은 잘 안보이잖아요 얼마만큼 수선해야 되는지 이 하얀 선이 원래 있었던 선입니다 박혔던 선인데 이 지금 파란 선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될때게 이렇게 한 번에 되지 말고 여기에서 지금 허벅지에 남는 양, 이반이지만천에도 엄청 많이 쳐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는 딱 부분만 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번안 돼도. 이 정도만 쳐내도 옷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긴것 같아요. 밑이 너무 여기가 길어 놓으면은 밑에가 안 이쁩니다. 옷이 좀 땡겨줘야 되는데. 청바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땡기게끔 스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많이 합니다. 자국복 바지는 크게 하고요 바지가 멋있게 하려면 이렇게 좁게끔 근데 이렇게 면 바지는 양복 바지는 이렇게 좁게 보면 당겨서 못 입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지고 회식이나 있어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한한시간 동안 앉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가랭이가 당깁니다 불편하고 또 허벅지도 많이 줄여놓으면은 이게 허벅지가 또 당깁니다 지금 여기 국생이 조금 조금 많은 것 같죠 이쪽 선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위지을쭉 여기서 일자를쭉 하겠습니다 반인치만 놔두고 1cm만 놔두고 쭉 자르는 거예요 자를 때 밑에 치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밑에 치안 보고 하, 하다 보면 한쪽만 잘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가이지를 정확하게 안가 가위 끝을 봐가면서 초보자들은 저처럼 가이질을 하려면 좀 힘들 거예요. 끝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쳐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 지금 이렇게 앞판을 보면은 주름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주름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제가 재단하면서 밑에만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까지는 쳐내고, 저기는 약간만 쳐낼 겁니다. 저 위에는. 그래서 항상 재단할 때는 반듯하게 이렇게. 재봉선이 반듯하게 놓고, 잘 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1cm로 박혀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 그런 거 신경쓰지 마고요. 뭐 반인치를 줄일 거니까, 여기. 여기에서, 무릎선이 여기다 가있죠 무릎선이. 바지의 무릎선. 무릎선까지. 저 위에는 안 쳐내도 될것 같아요. 자를 대보니까. 여기 지금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 위에, 앞에만 약간만 좀 쳐내면 될것 같습니다. 바지는, 바느질은 땀수를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1mm만 조금 더 박아도 옷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그 정도 예민한 옷이에요. 해주고요. 여기가 좀 허벅지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쳐내겠습니다. 곡선으로 약간 좀, 한 5mm 정도 쳐내죠.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쳐낼 때는 음. 잡고, 이 정도. 그냥 도 이제 어바르 붙일 때딱 맞춰서 쳐야 되겠죠 음. 그럼 뭐 재단은 다 끝났고 이제 봉제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재단은 다 끝났고 뭐할거 없네요 오바르크 쳐서 이렇게 박는데 이거 박을 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것은 기성복 재단 했을 때는 앞뒤판이 딱 맞아야 되지만은 고쳤을때는 이게 안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딱 맞아야되는데 <웃음> 피판이 좀 적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잡고 무릎선까지는 그대로 잡습니다 한번에 그냥 잡고 이렇게 잡고 쫙 당겨서 이렇게 박아주면은 박아주면은 이게 정바위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박아 놓고 다리면서 박아가지고, 다리면서 쫙 땡겨가지고, 박고, 다릴 때 이렇게 딱 땡겨서, 다려주면은, 옷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지가 입었을 때, 자꾸 벌어지잖아요. 주머니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적어가지고. 이건 지금, 여기를 보면은, 바지가 적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옷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주머니에 땡겨가지고. 그런 경우는, 여기를, 원단을 대가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같이 박아줍니다. 같이 여기 있잖아요. 원단을 대고 왜 원단이다. 예를 들어서 원단이다 싶으면 이놈을 대가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막아주면 여기까지 바뀌고 아, 막아주면 옷을 입어서 적어, 적어져도 옆 옆에가 땡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옷을 입었을 때이 벌어지면 굉장히 보기 쉽거든요 옷이 이체도 약간 벌어지네요 안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월크쳐서 공제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어 어, 오바락 쳐갖고 박아 가지고 왔어요 박는 것은 누구나 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설명 박는 것은 설명 안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박아 가지고 왔구요 여기만 설명 드릴게요 여기 허벅지게 오 늘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려 가지고 바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주름이 돌아갑니다 주름이 돌아가지 않게끔 거친 옷은 항상 여기를 그래서쫙 늘려줘야 됩니다. 힙판 늘려주시고. 그리고, 힙판은 여기는 항상,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피판은. 여기를 안늘려주면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 쪽으로 옷이 말려 들어갑니다. 항상 여기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니 옷을 다릴 때는 재봉선을 네 개를 한군에 잡고요, 옷을 이렇게 일단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가 안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리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이게 다리는데 이거입니다. 저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여기를 재봉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밖에 재봉선하고 안쪽에 재봉선하고 잘 모르겠으면 은 이렇게 핀으로 하나 찔러 놓고요 찔러 놓고 여기서 재봉선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지금 틀어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음. 이게 일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하고 일자로 나와서 리에치하고 맞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금방 알수 있지만은, 초보자들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저는 전문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다리겠습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쭉 다리고 앞판을 먼저 다리는데 한쪽으로 들였기 때문에 주름이 앞쪽에 있잖아요 뒤로 가고 여기서 위로 밀지 말고 여기서 밑으로 옆으로 들어질때 이게 다리는 기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 아, 다리미질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리질이 아니에요. 이건 잡고, 앞에 이 벨트선 있죠? 아, 그 벨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데 잘안 맞네. 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잘안 맞죠. 어차피, 그러면 없는 옷은, 주름이 없는 옷은 여기까지만 주름을 잡거든요 여기까지 펴버려요. 요 밑으로만 잡습니다. 잘 보이고,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내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여기 일, 일자로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야 됩요 일자로, 일자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게, 뒷주머니를 앞쪽으로 제끼고, 제끼고, 손바닥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에서 겹쳐있는 놈을 쫙 펴줘야 됩니다. 겹쳐있는 놈을 올리면서, 펴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너무 쭉 당겨보면 안 되겠죠. 이 남는 양은 그대로 이렇게 힘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건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딴 듯하게. 이렇게 다렸을 때, <웃음> 여기가, 키프가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곡선 네, 곡선이. 이게 좀덜 나오는 편인데요. 약간 좀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다 됐으면 이걸 이렇게 세 겹으로 해서 딱 넣고 안에 질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추고 아이롱을 먼저 아이롱을 먼저 위에다 접니다. 넣고 하면서 만져보면은, 아, 어디가 뒤가지고딱 만져보면 압니다, 아, 이런 걸 밀지 말고 약간 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딴 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한대는 잡아주면서. 다시 반대. 안에 치로싹 깨줍니다. 아유, 누르면서. 지금 반듯 안 하죠, 이게. 잘안 맞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웃음> 초크로, 초크는 문필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칠하면 없어집니다. 초크. 불필요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불필요해가잖아요 영어로는 초코고 지금 이 양이 남잖아요 지금 이 양이 남으면은 자연스럽게 빌려서 이렇게 거주는 봤을 때 일직선은 딱 나와 야니다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릴 때도 좀 요령이 있습니다. 잘 다릴 때 그냥 다리면 은 스팀 아이롱이라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 이기는 <웃음> 그 사람들은 보면은 삑삑이 아이롱으로 그걸 삑삑이 아이롱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롱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식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선풍기를 옆에다가, 조그만한 선풍기를 옆에다가 딱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아까 주름이 지금 잡아졌었잖아요. 여기 이 선까지 펴버립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남자 오시든 여자 오시든 간에 항상 신경을 써서 잘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잘 계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앞에 가 라운드가 양쪽이 울지 않고 똑같이 딱 나옵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앞에가 이렇게 곡선이 반드이 똑같이 떨어져야지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는 항상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웃음> 이제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는 다른데, 그 남자 옷은 킹크세라 그랬는데, 핑크말 그 영어로 킹크세라 그랬는데, 일본 말하고. 남자들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양이 남아요. 그래서 재단할 때에 이쪽은 4분의 1을 더 쳐줘버립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 이제 요점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지금 뒤판도 안 쳐냈거든요. 보통 다 쳐내는데. 뒤에가 많이 올 때는 쳐내야 되는데, 이거 안 울려나 모르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기를, 뒤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히프 없잖아요.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팔분의3 정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쳐서 오비가 이렇게 붙었어야 돼요. 봐가지고 입어봐서 울면은 내릴 거예요. 양복바지라. 그래도 제가 옷을 고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웃음> 근데 옷 고치는 사람이, 최균형 바지나 입고 옷을 고치고 있으면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옷뭐 고치는 사람이 깔끔하게 잘 입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두를 신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일을 합니다 초자고는 이렇게 아이니 감은 없어지죠 초니까 이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바지를 고쳤습니다. 제 몸에 맞게끔 앞에도 부모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노을이 쳤었잖아요. 이렇게 고치기 전에 옷이 근데 이렇게 보면 노을이 안지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옆에도 보면 은 남는 양이 많이 없어져서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패스포드를 집어넣어서 주머니도 버려지지 않고 그 정도면.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 아까는 너무 컸었잖아요. 여기 허벅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네. 이 정도만 많죠 쳐다보기가 좋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지금 이 너울지는 것이 뒷판을 8분의 5정도를 쳐냈잖아요. 그 정도만 쳐냈어도 이렇게 옷이 맛있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칠까 하다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깜박이죠. 많 쳤습니다. <웃음> 그런데도 이거 괜찮은데이게안 쳐놓으니까 게 약간 지 노을이 가잖아요. 이렇게. 이거 좀 쳐냈어야 되는데. 우리, 어, 카메라 감독님하고 노발 풀다가 이거 안 쳐내가지고 이렇게 쳐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이것은 안 쳐내고 그냥 이기로 했습니다.